안녕하세요, 벨라라입니다. 이번에 제가 오르골이 탑재된 연필깎기를 찾아서 구매를 해보았습니다. 바로 이것인데요. 외관이 너무나 예쁘죠? 색깔도 예쁘고. 색깔은 세 가지 중에 선택을 할수 있었는데요. 흰색과 분홍색 그리고 민트색이 있었습니다. 민트가 가장 인기가 많을 것 같았는데 의외로 핑크가 품절이더라고요. 저는 민트색 좋아해서 이렇게 민트를 구입을 했고요. 회사는 여기 로고 보이시죠? 델리라는 회사에서 만들었습니다. 중국 제품인데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해서 델리코리아닷컴에 들어가니까 여러 가지 연필깎기들이 있더라고요. 이 외관도 굉장히 장식적인 요소가 많죠 인테리어용으로 사용해도 괜찮을 만큼 굉장히 외관이 예쁩니다 자, 그리고 위에 보시면 은 이렇게 직접 오르골이 돌아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특이하죠? 그리고 또 뒤쪽을 보면 은 여기는 오르골 소리가 나오는 데고 무음으로 또 이렇게 해놓을 수 있게 굉장히 센스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 나는 거 싫다 하면 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고 나는 소리 들으면서 연필 깎고 싶다 하실 때는 왼쪽으로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또심 길이도 다섯 가지로 조절해서 깎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은 연필 깎았을 때 이렇게 가로 모아두는 통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오르골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렇게 저렴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 연필 깎기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 인데 <웃음> 거기에 오르골도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어가지고 와 이거 진짜 사보고 싶다 했었거든요. 근데 가격도 만원 초반대로 굉장히 저렴해서 망설임 없이 구입을 했습니다. 이 오르골도 오르골이지만 이앞 이부분의 디자인도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약간 레코드판이 생각나는 이런 디자인에 금색 이 부분도 완전 옐로우 골드가 아닌 약간 브론즈와 골드의 그 사이 색깔이라서 이 민트색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크기도 작은 편이고요. 하버카스텔 연필깎기와 비교를 했을 때 크기는 이렇습니다. 옆면 살짝 더 키가 크죠? 그런데 파버 카스텔 연필깎이는 손잡이가 좀 작은 편이에요. 이 오르골 연필깎이는 손잡이가 파버 카스텔보다는 조금 크고 높이도 높아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용하기가 조금 더 편했습니다. 자, 이제 오르골 돌아가는 걸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은 이게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는 오르골 연필깎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너무 마음에 들고 그리고 연필깎기의 성능은 아무래도 얼마나 샤프하게 잘 깎이느냐가 또 관건이잖아요 지금 보시는 이게 파버카스텔로 깎은 색연필이고요이 델리 연필깎기로 깎아볼게요 파버카스텔처럼 이렇게 뽑아서 쓰는게 아니고 바로 이렇게 뽑아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델리 연필깎기가 저는 파버카스텔 연필깎기보다 더 뾰족하게 깎여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한번 자세하게 비교를 보여드릴게요. 저 왼쪽이 델리 연필깎기로 깎은 거고, 오른쪽이 파버카스텔 연필깎기로 깎은 거예요. 나무 심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버카스텔 쪽이 나무 심이 더 많죠. 델리 연필깎기는 나무 부분보다 심 부분을 굉장히 길게, 많이 노출이 되게 이렇게 깎이는 편이고 그리고 끝이 조금 더 뾰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델리 연필깎기 평소에도 좋아하는데 이번에 또 너무 신박한 <웃음> 아이템이 나와서 구입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델리사에서 만든 오르골이 탑재된 연필깎기 내돈내산 리뷰를 해보았어요. 인테리어용으로 사용해도 좋고 연필도 잘 깎이기 때문에 일석이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칭찬만 하는 것 같아서 약간 <웃음> 오늘 광고 같은데 진짜 광고 아니고요. 제가 제돈 주고 산 겁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서 여러분들께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그림 생활 되세요.